안녕. 여기는 스 w 트 e t t r a 여기 저희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씬은 숨 밖에서 이렇게 따뜻한 저희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씬을 찍었습니다. 이곳 이제 앨리스가 올거 그리고 앨리스 품이죠. <웃음> 야너 왜그래 연기파가 야 수빈아 아니 세팅되어있는 거를 원래 좀오버이체 해줘야지 너무너무 웃겨 수빈아 이거 너무 웃기지 나지 한번만 더 뒤로 설치어 추워 어우 추워 야 맨날은 못 속인다 얘 동생 보고 뭐 배워가지고 그거 봐 어우 <웃음> <오>, 추워 <웃음> 다들 즐거워한다니까 기분 좋네 너도 그러니? 네그래대요 여러분 안녕 코카 엄지 엄지 어? 봤어 엄지야 나도 엄지 있어. 좋아. 네, 좋아. 좋아. 자. 음, 우리 엄지 좋아네 좋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웃음> 트위터 레버 뮤직비디오에 또 함께할 엄지인데요. 너무 귀엽네요. 우리 루비가 혹여 이거 보고 질투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귀여운 건못 참겠어요. 루비야 미안하다. <웃음> 오빠가 좀 다른 강아지도 좀 사랑해주고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 저희 가보면 또. 우리 또 우리 목청 좋은 친구들 일남이 이남이 저 삼남이 저기 있습 양계장에 있는데 좀 있다 또특별치연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요. 너 되게 두툼하니 멋있다. 꼭꼭꼭꼭 꼭. 꼭꼭꼭꼭꼭. 그렇대요. 꼭꼭꼭 꼭. 엄지님 시원하신가요, 손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정도 세기 괜찮으신가요? 어, 어디가 아, 지금 야, 아, 어디 그친는 아, 아 조심해야 돼. 어디게? 네, 잘맡아요 없는데. 아, 앉았어. 계속 벗다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포토랑 미미가 부러 아, 나이도 나이 너무, 너무 많이 먹어서 볼수 있을 때 좋아, 많이 봐줘야 스케줄이 그냥, 좀 긴이나 괜찮, 내려가서 나이 보고 와야겠어요 좋아. 잘하죠? 저 재능을 찾았어요 저는 진짜 한 분에 죽 나와요 오네 고맙습니다 습니다자 보이송 휴브이추출 야, 야, 한 방울, <웃음> 방울. 장인의 너무 하찮아 뭘, 그래, 뭘 불어 요즘에피어치 놈이 지가 가잖아 이렇게 여기 봐야 이거 봐줄주리 가네? 가네? 나 안가? 안불었도 그냥 가네? 난 불어야 돼야 이거 이걸뭐불라고 그래 이거 이렇게 슥 하면 이렇게 가네? 징. 형 자동이 자, 자, 하나 둘, 셋 징 장인의 마음을 하나 아.. 하나로 <웃음> <웃음> <뭘, 뭘. 웃음> 야 <웃음> 하나나 해보자 자 시작 찌오 장인이었다 오케이 잘했어 와 우와 와와와 어, 눈이 왔나 본데 형? 쫍cs t w e e 거보다. 추는 거보 자자 커튼 달자 자, 커튼 달아볼까 아자자자. 자, 니자 자, 빨 자, 빨리 야빨아 나야 빨리 나고 빨리 나야 빨리 나야 빨고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야야야야야야리야리나 무슨 했죠? 저희는 촬영을 했죠? 저는 지금 Sweet Travel 촬영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첫 유닛이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일단은 찬, 한세, 수빈이 첫 번째 유닛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거실에서 이 파티를 조금 꾸미면서 저희끼리 장난치고 노는 그런 신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뭔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다음 팀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음. 다음 팀은 어디서 뭘 할지. 그 다음 팀은 이제 또 이제 저희가 파티 룸을 꾸몄으니까 파티에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음식이 빠지면 안 되. 제 추측으로 음식을 만들 것 같은데 아, 그래. 우당탕탕 베이커리가 되지 않을까 음... 그치 엄지야 아이고 엄지야 그치, 엄지야 그치 엄지야, 너무 귀엽죠 끝이야? 어, <웃음> 무슨... 어 일단은 저... 저희 또 강한 지금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케이 너무 좋았고 사실 또 이렇게 새색 케이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엄지가 아. 또한몫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저희 특별출연 해준 엄지가 그러니까요 엄지 최고 손으로 해 살짝만 해고 아니지 아니지 이게해지 조금만 조금만 아아 손으로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으오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아이이아 봐. 아 입에 기름칠 좀 해줬다. <웃음> 기름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분간 안 먹어도 되겠다. 어우, 야. 한동안. 네 말씀하세요. 야, 집안, 안 집안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맥주. <웃음> 오 연기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웃음> 춤추자 노래하자 <웃음> 요 영찬이 연모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스윗한 매일매일이 있기 바라는 마음에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가온이 행복하라고 그렇지? 저.. Yeah. 저의 이름은 행복하다. 김가온이라고 매일이 네. 아니고 네. 지금부터 내가 해줄 얘기는 아저 길이 딱딱하고 했는데 저희 옆에도 보고 시한번캐슈 겟어봐라 <웃음> 크야 좋아 야 <웃음> 집에 간다 저거 저거 집에 야, 야, 야, 야, 야. 박수 쳐보고 웃으면서 하하하 <웃음> <웃음> 드디어 이제 저녁이 다가왔네요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저희 꽃길시을 찍을 건데요 시켜봐주세요 저희가 꽃을 뿌리면서 지나갈거니까 매 순간 특별해 <웃음> 멋있네. 잘생겼아 역시 뮤지컬 배우 잘나 동작이 커. 그럼 뮤지컬은 동작이 커야 돼. 오야잘 나. 왔어 저기에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림 그림 너무 좋네요. 네, 어 저희는 방금 이제 꽃길을 까는 그런 신을 찍었는데요. 그, 그 시점은 저희가 앨리스에게 아주 대놓고 어필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꽃길도 깔고 우리 앨리스 빅톤 꽃길만 걷자는 그런 의미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촬영 자체가 다 되게 편한 분위기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이제 마지막 씬에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씬은 또 의상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만나봅시다 여러분 뿅아 저기요 저 백신 맞아서 아아 난 그냥 아파요 <웃음> 아, 잠깐만 <웃음> 별로 안 묻었네 별로 안 묻었어 별로. 강아지야 <웃음> 나도 물어볼게 아 고양이 털 고양이 털 <웃음> 고양이 털 <웃음> <쇠, 쇠, 쇠, 웃음> 어, 오른쪽부터 가자 트래블 오케이. 자 오른쪽부터? 트래블 자격 트래블 자격 트래블 자격 어, 그러니까 그런 건지 그.. 상가에 미국 성가대 하. 이 하이! 위스 스위스 스위다아 이거 번 할까? 이거 폰떨어면 얼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 가야 돼. 어, 안 돼. <목소리> 이거 타입 머리 뜯기고. 아 그리고 아니야, 사실 해를?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사람보다는 평생 그래, 건... 주가 돼야 되니까 뒤에는 함께니까 트래블 그래. 아, 네. <웃음> <굴라. 웃음> 그 <그치? 웃음> 주인공은승리니까 너무 튀지 않게, 그래. 우리는 그냥 아, 그러니까 그 너무 튀지 않게 아. 아, 몸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몸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 <웃음> <웃음> 야, 카카카, 이거 뭐야? <웃음> 와! <웃음> 와! 에이, 그래, 진짜 우표으로 딱, 카메라 딱 보자. 그만니까몸만 어, 좌우 5우확실하만 5만, 5만, 5만, 5만, 5만, 5만, 5만, 5만, 5만, 5만,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저희가 또 마지막에 또 성숙함에 또 이렇게 오상으로 바꿨잖아요. 네. 네. 다들 기분은 어땠어요? 되게 뭔가 좀 신기했고, 네. 저는 앞에 이제 좀 그런 편한 신들이 많았었거든요. 파티룩이었죠. 네. 그런 게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뭔가 편하고 재밌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좀 이거 뮤비를 촬영하면서 이 상반되는 무드가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저희 스위트 래벌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앨리스와의 여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이 뮤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뮤비이자 추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뮤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위트 래제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서 되게 긴 공백기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공백기의 기다림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12월에 있을 팬미팅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많이 기대해야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수빈이 어땠어요? 아, 이렇게 뭔가 영상미 있는 그런 뮤비를 찍은 게 그리운 밤 이후로 또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약간 네. 뭔가 드라마틱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되게 좀 재밌게 보실 것 같고 또 좋은 작업물로 좀 찾아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하루종일 뭔가 예능 찍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뮤비를 찍는다는 느낌보다 네. 네. 네. 네. 그런다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5주년이 벌써 아 정말 네. 빠르잖아요 아, 네. 어, 벌써 그럴까요? 5주년이네요 네. 또 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작사한 이 스윗 트래버가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좋겠고 음. 또 앨리스도 5주년 뿐만 아니라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까지 평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웃음> 5주년, 또 저희만큼이나 이제 엘리스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엘리스와 저희 빅톤 항상 달콤한 여행처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